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삽시다 는 같이 있다 함께하다 같이하다 together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같이 있는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판매로서 상생하고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무슨 양갱이에요? 경는 한방 양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홍 시중의 양갱과는 조금 다른 맛이었어요. 음, 맛은 있었는데 한방이 조금 감미가 된 맛이었어요. 제가 블루투스로만 연결하시면요. 바로 사용하스마트폰 포인트예요. 그래서 뭐 귀찮은 앱깔 필요 없고 기기 설치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아아 클릭하시고 페이지 업, 다운로다 가능하신 다음에 뒤로 가기나 아니면 바로 홈으로 갈수 있는 그런 버튼까지 제가 다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같은 거네요 이게? 예, 일종의 무선 마우스인데요 네. 기존 무선 마우스는 바닥에 내야 되거나 모션셋으로 아. 아. 움직여야 아. 되잖아요 네. 하지만 저의 마우스는 그냥 두 손가락으로만 아.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손목의 부담도 훨씬 덜하십니다 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? 어려워요? <웃음> 어려워요? <웃음> 어려워요? 네, 네.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드레스 같은 전문점인가봐요 네, 네, 네. 뭐 다른 특징이 있나요? 특징, 아 특징 좀어렵구나 어, 여기, 이런 게 나와있네 갑자기분위기 잡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고깃집에 왔습니다. 밥은 먹고 살아야죠. 고기만 보면 정신이 잃어요. 제가 <웃음> 맛있어 보이네요. 역시 고기는 여기 상호부터가 고기라 제 네, 최초로 네. 서서 그림을 그릴게요 인플렉스 예, 네. 네. 옆에 무시배도 빨로 있는 속이 아프죠? 이후 진행그죄등해요 많이 와주세요 아빠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되게 순한 제품이고 원래 이제 아토피랑 음. 건선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거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발라주시면, 은 꾸준히 발라주면, 그 치료 효과도 있는 그런 순한 제품이고요.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. 어린아이부터,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다 이제 편하게 바르실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제품입니다. 어, 그 건강에 좋은 그런 화장품인 거예요? 네, 이제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건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. 네. 총세 가지로 이제 워시랑 로션, 네. 그리고 크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저희는 이제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씻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빨리 씻어줘야 되니까 거품이 되게 잘 나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또 성분은 되게 착한 성분이어서 뿜뿌촉이라고 해서 거품도 잘 나고 코드도 씻기면서 다 씻었을 때는 촉촉하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1차로 이제 샤워를 다한 다음에 가볍게 발라줄 수 있는 존선을다 바른 다음에는 좀 크림으로 이렇하게에 신경을 써줄수 있는 그요 크림을 그리는데 되게 막, 그리, 막 그리고 못그리면 되게 웃기겠다. 그죠? <웃음> 그림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마음에 네. 드세요? 네 되게 디즈니스럽게 그리기 <웃음> 뒤에도아사인이요네 알겠습니다